결혼하고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근데 결혼을 했다며쇼뿅도 부부 같은 느낌이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. 구설은 항상 응. 있어. 어딜 가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응. 해야 돼. 최근에 응. 그 논란이 있어요. 솔직하게 이 사람은 응. 이렇게 응. 응. 응. 응. 안녕하세요. 순사주 응. 카페 백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순사주 카페 백호입니다. 안하당연 안녕하세요.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. 음... 천녀자리라천녀자리들이 약간 똘기가 좀 많은데... 천녀자리 특성들이 잘 발현이 되면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데 그게 뭐 잘못 발현이 되면 또라이 아니야?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. 근데 왜잘 발현이 안 됐을 것 같지? 봅시다. 이 사람의 현재, 다가오는 에너지. 음, 음. 혼차예요? 아니요. 결혼 생활이 힘든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? 그런 얘기는 어. 못 들어봤어요. 뭐딴 때보다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을 해줘야지, 그러면. 그럴 때가 있어요. 결혼하고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. 근데 결혼을 했다며. 네. 어, 그러면 위기가 온, 온단 말이에요. 어, 지금이 조금 그럴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이게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안 만났을 경우에는 만나는 에너지라고 했을 건데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딴 때보다 조금 쇼윤드 부부 같은 느낌이잖아요. 음. 어. 응그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든 아니면 뭐잘 포장해서 살든 그래야 되는 해운연 그, 그런 느낌이네요. 이 여자는 뭔가 마음이 가난할 것 같은 사람이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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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껍데기만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기 게 없,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음,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힘들면 힘들다고 말 해도 되는데 뭔가가 내가 세워놓은 게 있어서 내가 뭔가 읽어놓은 게 있어서 말을 못할것 같은 사람 그래서 조금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 그리고 감정이 풍부해서 음, 이용 잘 당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갈대야 흔들리는 게 많아 결정하는 것도 내 결정이어도 그걸 잘 못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누군가 의지해서 가야 될것 같고 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잘못 놓을 것 같고 또왜냐면면이 사람은 외로움도 많고 정도 많기 때문에 힘든다고 하면 은 그것도 모른 척 못하고 내 일처럼 공감해주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사람 신앙심 같은 음. 신앙심에 기대해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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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 사진을 봤을 때는 힘들어 보여요. 과거에는 힘들었고 결혼을 하면서 조금 그런 안정을 찾긴 한건 맞아요. 괜찮았는데 조금 위기에 좀 변화 주고 싶고 위기가 오고 막 이럴 때 지금이 딱그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어, 이왕이면 잘 극복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죠. 극복하려는 어떤 음. 노력을 해야 돼요? 밖에서 좋은 사람 말고 안에서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. 밖에서 좋은 것보다. 안에둬도 좋아야 되잖아. 이 사람이 좀 그런 느낌이야.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데 안에서는 글쎄. 어, 어, 두 얼굴 네. 어, 알수 없을 것 같은데 배우자한테 들어봐야 될것 같은 느낌? 이러면 안 되지. 내, 내 사람도 못 챙기면서 누구를 챙겨. 장녀같이 내가 꾸리고 가야 되고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될것 같은 사람이 있지. 음, 그랬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해야 할까? 장녀같이 내가 뭔가 세워놔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보살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것 같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? 막 이런... 그럼 이 사람이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시기일 텐데 음... 음. 내려가든지 평타든지 이런 느낌인데? 막 뭐가 확 되는 느낌이 아니라? 잘 되는 게 아니고, 음. 더 떨어진다. 떨어지든지 그냥 평, 잘하 중간하면 평타. 아니면 밑으로. 내려 같은 음... 에너지. 왜냐면 그 기운이 도는 때가 있거든요. 어떤 때는, 아, 자, 뭐가 잘될것 같아요.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, 음, 아닌데? 기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, 올해, 이 사람은. 기대하면 실망이 클것 같고, 올보다는 뭐 빠르면 내년.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가정에 더 충실히 한다든가, 가정의 평안을 꿈꾼다든가, 뭐 이런 느낌? 앞으로 봤었을 때는 뭔가를 세워 읽어 놓은 것 같기는 한데, 내거가 아닌 것 같은. 만들어진 건지, 만들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, 뭔가 힘이 약하다.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다. 고 느껴져. 더 위로 올라가. 음. 아니야. 똑같아. 그냥 고자리 고자리. 한 아프고 3년 동안 그럴 것 같아.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행동 같은 게 있나? 행동. 네. 음. 음. 약간 오지랖한 가봐. 음? 응. 여기저기 다 잡혀. 응, 응, 응, 응, 응, 응. 그거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때보다 왜냐면 잘해도, 잘해주고도 욕먹는 때 그런 느낌이라서 이럴 때는 좀 간섭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어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 시간에 쇼윈도 부부라도 내 가정을 챙겨라. 이 사람은 늘 사는 것도 연기처럼 살것 같은 사람이라서 사람을 못 믿는 게 타고났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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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자꾸 원망이 되거나 좀 자꾸 탓을 하게 될 수도 있다.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가 있어. 그게 실패든 아니든 한은 없어야 되잖아. 아직까지도 뭔가가 그래. 조금 여리여리하고 되게 애기 같아. 뭐, 나좀 봐주세요 할것 같은 사람. 그걸 갈구할 것 같은 사람.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잊어야 될것 같아. 어, 이거 부서는 응. 조합인가요? 응. 구설은 응. 아까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보면 달고 있었겠죠? 당연히? 응. 응. 응. 참견도 많이 하고, 약간 싸움땅 느낌도 있고, 좀 그러네요. 그만했으면 좋겠네. 그만 나서고.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, 나서서 오히려 일을 망쳐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, 이럴 때 자중해라고 하고 싶어요, 이럴 때. 응. 구설도 타고났지.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봤었을 때는 항상 사람들과 이렇게 있었을 때도 뭔가 눈빛으로 신경전을 보내는 그 사람들 어딜 가나 꼭 있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약간 남자를 봤었을 때 꽂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좋아라 할것 같은 사람이고 뭔가 힘들어도 내가 뭔가 책임을 져주려고 하면서 뭔가 그게 나오는 거지.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금사빠가 많아. 한마디로 그 소리야. 구설은 항상 있어, 어딜 가나. 이 사람이 잘못했던 거안 했던 거 항상 나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<목소리> 확실해야 돼.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나를 물어봐 보는 눈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<웃음> 자꾸 매요 사람한테 매이고 뭐한테 매이고 조금만 잘해주면 그런 줄 알고 어, 그래서 의심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. 만약 음. 이분이 <목소리> 음. 음. 남자라면은 어떨까요? 음. 네. 음... 남자였다면 이사주가 남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. 카드 봐봐. 우울해. 음. 자책하고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. 남자의 삶을 싫어했겠지 이렇게 괴로. 뭔가 별로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남자라고 생각하면 본인이? 왜냐면이 <웃음> 사람은 꿈꾸는 게 사고 방식이 조금 달라요.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여자로 살아라 그래요. 음... 어, 남자로 살면 지옥이에요. 안 살고 싶어요. 이게 죽음의 다리를 건너기 일부 직전인 카드거든요. 음... 음... 이러면 성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인데 이거? 이런 카드 나오면? 왜요? 게 이게... 이게... 연애를 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사,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달라요. 다를 거예요, 정말. 아, 남자는 답답하지. 남자라면 너무 답답하지. 왜요? 음, 남자라면 치고 나가는 힘은 있겠지만 시키는 것만 잘할 것 같아서. 지금도 뭐 시키는 것만 잘할 거야. 이분 누군지 말씀드릴게요. 응, 음, 응. 음. 음, 연구인인 영건인 야, 보통 아니네. 음. 사주가. 팬클럽이 있는데 응. 음. 대통령 동선 같은 게 올라온대요. 이게 좀 어떻게 보일지 가져와 봤어. 피통은 게들고, 지 그래서 그랬구나. 그래서 자꾸 간제가 보이는구나. 간제도 보이고, 머리도 아파야 되고,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도 약한 사람이고, 간,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어. 아,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. 아까 얘기한 것처럼. 중,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같고 같아. 그 나오는 카드가 다 일반적이지가 않았잖아요 그쵸. 일반적이지 않아서 지금 그쵸. 카드들만 나오는 거가요 그렇죠 뭐 사고방식이 조금 달라요 싸움 떡 맞다니까 이런 사고의 카드가 나왔요 이게 싸움 떡일때 많이 나와 가만히 있, 있질 않아요 뭔가를 사건을 자꾸 만들어요 최근에 그 암세서리 논란이 있어요 계산 신고가 안 됐는데 네. 그 지인한테 뭐 빌렸다고 네. <웃음> 솔직하게? 솔직하게. 자기 거 아니야? 솔직하게 아, 뭐? <웃음> 음. 음. 이 사람은 자기 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뭐 자기 거 자기 거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그런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다 알게 될 텐데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빌려서 아. 싼 거를 사도 자기 거내거살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그러니까 안 듣는 척을 하는 거겠지 다 이런 것들을 다 듣는 사람이야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거든 절대로 티안 나게 뭔가를 못할 거예요 다 들통나요 소박하고 무리한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많이 하고 이게 진짜일 거야, 아니면은?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는 게 맞아 이 사람은 이미지 메이킹이 있는 사람이야 두 얼굴에 있어. 없지 않아. 응. 응. 네가 원하는 건 반드시 지혜야 되는 사람이잖아. 질문 안주렸는데다 <웃음> 무슨 어, 말이 <웃음> 응, 뭔 말인지 내가 다알것 같아. 원래 그런 건지 네네, 아니면 맞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쇼를 하는 건지. 네 맞아요. 원래 응. 그렇다. 응? 쇼, 쇼를 한다. 응? 솔직히 쇼 있어요. 원래 검, 검수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 막 의식하고 이런 거 같아 보이진 않아. 그런 성격도 있지만 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분위기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보여요. 이 사람도 정말 쇼인도 부부 맞지 않아? 호전. 정권의 응. 결과가 달랐으면... 아, 안 살았겠지, 둘이. 왜, 왜 살아? <웃음> 나 진짜 음... 너무 뭐가 쉬운 거 아니야, 정말? <웃음> 달라지죠. 어떤 존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은 맞아. 그래서... 음, 그것도 이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. 머리가 좋으니까. 근데, 달랐다면은, 버릴 수도 있었을 거야. 현재는 좋아요? 좋아 보이지는 않아. 그냥 쇼인도 부부 같은 느낌 있지? 딱 그거요. 음. 무속 논란이 정말 많잖아요. 음, 음. 좀, 어떻게 보이세요? 무속 관련? 뭐가 이, 있나, 없나? 사주 자체도 이런 거, 무속을 좋아하는 사주예요, 이 사주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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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확신도 해야되고 확실을 해야되고 내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있다고 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거나 아, 그래도 응. 구설은 친구같은 네. 사람인데 네. 그래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. 아. 관제 구설이 있어보여요 뭔가 뭐 앞에서 막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끄럽다는 거예요 정말 자중하시라고 하고 싶어 나서지 말아라. 법정 카드잖아. 전에 과거, 과거, 과거로 들어가서도 막 나올 것 같은 느낌. 관제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뭐 잦은 아픔. 응. 몸 관리 잘 하시라고.